오우 <웃음> 오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씨 웃음> 마스터 한번 가보자 이거 케미 문제였네 바꿔야겠다 <웃음> 자 저는 그랜드 마스터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랜드 마스터로 바꿀게요 나 다이아 가고 싶은데 조언좀 마스터 찍고 광등 당하셈 제일 좋은 그게 마스터 승격 40콩? 오늘 둘중 하나다 오늘 다이아 일 가던가 아니면 마스터 가겠습니다 야안 잔다 진짜 안 잔다 하아... 싹 뒤졌다 이제. 자 이제 노래 다 끄고 진짜 존나 깔끔하게 그냥 마스터 찍어보겠습니다. <웃음> 어왜 졸리지? <웃음> 아저댓 존대... 기다려봐. 아 갑자기 화품이확 오네. 아, 불은 켜고 할게요. 네. 근데 나 내일 10시에 약속 있거든? <웃음> 존나 중요한 약속인데 뭐라 겠다 잠자지 말고 내일 가지 뭐. 아, 근데 이거이득이에요 내가 왜이득인지좀이 사용 설명해 줄게. 아 진짜 이득이에요 진짜 이득 야야 야, 칼리 좀 한다? 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근얘좀 잘한다. 오얘 어, 하는 것 봐. 존나 잘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씨 안오네 이 친구 아야 자르반도 잘해 팀 너무 잘하는데? 와 이걸 디바 주네 와오아 <목소리> <오우! 목소리> 오반데 오케이 나이스 진짜 올라가야겠다 와 팀이 또 이렇게 잘 해주는데 못 올라가면 안돼와 이번 판 레전드네 그냥 콤보 다 꼬이고 하루종일 뭐 하나 안되네 지금 갑자기 갑 엄청 큰 거액이 걸려오니까 내가좀 너무 어, 너무 못한다 근데 님들도 하다보면 그아다리 없는 판 있지 않아요? 제자할 때? 약간 이런 거와이판왜 이렇게 표창 안 맞지? 어이판왜 아, 이렇게 뭔가 꼬이지? 약간 이런 거? 나는 근데 그게 세 판까지 오더라 바텀 싸우면 안 되는데 잡았다 아 근데 요정도까지는 괜찮음 노스펠의 루시안 자체가 원래 풀스펠 도 없으면 개쓰레기라 그리고 내가 방금 문득 탭을 누르면서 떨은 게 있거든 이 판을 대충 해도 이겨 <웃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어, 이건 좀 큰데? 18 키워놨으면 CS 그만 처먹고 와서 한타 좀 하세요 파우더님 맞아 한타 좀 해라 파우더 나만 칭크스야 파우더? 요즘 메타 님들 진짜 싸움 싸움 싸움 싸움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건 손인데 이거 밀어주는 건 마사카 牙 s c 빠지자빠지자빠지자빠지자빠지자빠지자빠지자빠지자바발빠지자좀빠지자좀 빠지자, 좀 빠져라 지다발 좀, <놀람> <놀람> <놀람> <웃음> 어 뭐야? 눈떠 버린 펜타야. 어이펜